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네. 원래는 네. 어, AY는 X 이렇게 됐었잖아요 음, 네. 요식이 이렇게 바뀐거예요 아, 네. 그래서 네. 음, 조건이 있어요. 조건이 네. 있는데 네. 일단 A는 양수여야 한다. 저번에 저희가 지수했을 때 네.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양수여야 어, 한다고. 네. 그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A는 1이면 안 돼요. 음, 네. 왜냐하면 네. A가 1이게 되면은 네. 그 저기 지수가 아무리 커져도 네. 답은 1일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, 1이어야 해요. 네. 그다음 X는?